영어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는 Art and Phonics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Phonics 아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honics i e, 미술 영역은 Egg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와 미술을 함께한 작품 을 보고 계십니다 파닉스 아트는 아트키도에서 연구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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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읽기나 쓰기, 스펠링 향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죠. 여기에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어린이들은 자아 내, 운해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 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아이 단원을 미술과 영어로 접목한 이모전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h a w 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Oh? No. Is it sunny? No. no. No. Is it snowy? No. Is it rainy? Yes. Yes. We need. Rain. Let's review the w o r d Dina! e H? 우리의 답변을 에, 에, 에그. This is a, 에, 에그. 에그, 미, 미. 글루, 글루. This is an egg shell 이라는 문장을 표현하셨고 이 단원에서는 에그쉘이 메인 준비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어린이 1인당 한명씩 포장된 에그쉘을 준비하셨습니다. 글루. Eggshell on the event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본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Write this. Can you do that? 어린이들이 애교쉘을 붙이는 작업시 어, 풀을 글루를 아이들에게 주면 너무 어, 많이 사용하고 떡지떡지 떡지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지금 어린이들에게 풀을 발라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미술 작업을 할때 배경에서는 지금 이에 관계되는 음악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 단어들을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워크시스를 하는 와이팅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아, 그림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헤어질 시간이네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영어 미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창의적 사고와 예술의 재능을 키우실 수 있으며 언어 능력도 함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